게 있는 게이 자리는 누구나 다 무한한 능력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고 자기 찾는 일보다 더 소중한 일이 어디 있어.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머리 길은 스, 스님이 돼주고 또 머리 길은 성직자가 돼주고 또 여러분이 대보살이 돼서 이 사회를 걱정할 거 없어. 여러분 자신을 걱정하란 말이야내 마음이 편하면 온 시방이 다 편해. 내 하나 불안하면 전부가 불안한 거야요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는 길. 이 마음 닦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어떠냐. 그러게 다 보니까, 처처가 광명이요. 처처가 다 몸이요. 어? 누 몸이냐? 그 이름 각자 붙이란 말이요. 응, 다. 내 몸이라도요. 그 여러분이 뭐 듣고, 뭐, 뭐, 각가 이름 저그야 뭐, 어? 붙이면 어떠냐 말이요. 그래서 오늘 이 3시까지 딱 목표를 세웠으면 그 중간에 들어눕지 마란 말이요. 어렵더라. 도저히 배견하기 힘들다. 죽을듯하고 그러면 은저 바깥에 빙 포행을 돌다가 또 도전해. 늘또 도전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불평할 일이 없습니다. 누구를 원망할 일이 없어. 어리석을수록 원망하고 에? 나쁜 사람일수록 불평해. 에? 누구를 원망하고 있어 생각해봐. 지질이 못난 사람은 부모 원망한다. 스승 원망하고. 백지 날 낳아가지고 이고생 시키다가 날 낳으려면 좀 똑똑하게 놔둔지. 에? 잘 만들지. 생각해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 에? 누구를 원망했어다 고맙지. 고, 고마워 생각까지는 뭐 공부가 저절로 된다. 뭐. 그러고 지난 날그 경험이고 후회할 건뭐 있어? 현재가 중요하지. 그게 보니까 똑똑한 사람 보니까 복이 있고 또 벼슬 높은 사람이 복이 있고 많이 가진 사람 복이 있어. 복은 틀림없어. 근데 그런 이런 기회를 만나기 어렵다. 왜 안되느냐? 교만해서 안되고 또, 몰라서 몰라. 알아서, 뭐, 정말로 몰라서. 근데, 똑똑하고 복이 껐다 하더라도 공부복이 없으면 그건 일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 복은 삼생원수다, 그래. <웃음> 세상에서 최고를 복으로 아는데, 수행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삼생원수다. 어째 그러냐? 복 짓는 이라고 공부 못 하고, 복 받는 이라고 공부 못 하고, 복진 타락돼서 공부 못 한다 그래. 지금 <웃음> 그런 사람 주위에 있는 가 없는 가 봐. 어차니 내가 복지야지 하고 복지는이라고 복 좋은데 복을 떡 그다음 짓고 나서는 공부해야 할 텐데 안해복수용아니라고잘 먹고 잘고 먹고 편안한데 여기 와서 이거 돼 이거 춤추러 가든지 좋은 의 오늘 맛있는 음식 먹고 오늘 또뭘좀 즐기고 이런 거나 눈으로 즐기고 그다음 귀로 즐기고 입으로 즐기고 몸으로 즐기고 개미도 잡아먹고 뭐 그런다면서 뱀도 잡아먹고 그런 사람 있는 거 없는가 봐. 주위에 봐, 전부 다. 즐길라고 그래, 그다음부터는. 그러니까, 복 많은 사람은 공부 못 해. 천상 사람은 돈못다 끝나는 게, 그래서. 어? 요새 물질은 풍요로운데, 죄만 퍼지고 이제 그다음 떨어져. 복진 타락되면, 지옥에 떨어지고, 고통 받아야 되지, 별수 있어. 어? 남신세지면 반드시 시원을 그 갚아야 돼. 공짜가 하나도 없어, 공 것이. 어? 금생에 미명심하면, 적수도에 안한 소라, 금생에 이 마음을 밝히지 못하면, 방울 물도 놓이기 어려워. 전부 다 갚아야 돼, 지옥 고통. 공부 못 하면 그 말짱 썩은 그 송장이지 말할 건 뭐냐, 있 그럼. 에이? 그래서 우리가 이 신심과 용기를 갖고 우리가 깊을 거좀 뚫어서 여러분 출격 장부가 한번 돼 보자, 그라. 에이? 우주 걱정만 하고 있잖아, 말이야. 걱정해도 자기 공부못 한그 걱정하지. 또그 소극적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바꾸자 말이야. 가나와, 일을 하란 말이야, 일. 누가 일못 하게 하냐, 그라. 열심히 해, 하면서 그 가운데 자기를 늘돌이켜다 동중공부, 정중공부는 수월하지만 은 역경기에 부딪히면 힘이 없어져 그래서 세상살이 살아가면서 도 공부를 하란 말이야 그러나 잘안 되지. 그래서 여기 와서 한 달에 한번 이렇게 잠깐 공부하면 여기에는 여러 가지 공덕이 있습니다. 첫째, 복 짓는 일도 되고, 에? 또 더불어 힘이 모아죠 여러분, 지금 다 보니까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전기가 이미 모아있는게라 그래서 같이 힘을 모으니까 도움이 되고. 어, 여기 또 수행하는 스님네들이 뚝 누르고 있으니까 훈기가 나. 어? 그래서 도움이 이제. 또 여러분 이렇게 많이 모인 게 엄청난 폭요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 불교에 힘이 되는지 몰라요. 어? 이제 문어 발끈업은 아무 힘이 없어. 많아야 그힘도끔찍난 거예요. 더구나 이게 뭐 법문들로 이렇게 오는 건몇분하지안 됩니다. 뭐 천명 해봐야 이천명. 참선하러 이온한 분은 사자와 같아서 사자 하나가 능히 백수를 다 다스리듯이 엄청난 힘이다. 어? 그동안에 한달 동안에 있었던 것을 내가 복습한 뜻에서 또는 자랑한 뜻에서 여러분한테 조도를 받고 위해서 내가 그동안에 몇 군데 가서 법문했던 걸 내가 소개한단 말이야저 이번에 여기서 고원사 참선법회 한다 하니까 스님들도 날만 보면 어려워해 그냥. 본사 주의가서도 그러고 원장도 그러지. 총원장이라면 대단한 거 아니요? 뭐 벼슬 높은 사람날 보면 슬러슬러 한다. 그게 뭐냐, 여러분이 참선, 그거, 과거에 물론 참선도 했지만은, 그것 때문에 거기 다른 거 하나도 없고, 일부러 내가 여우가죽을 쓰고 들어가는 거예요 백지 사자고 있으면 다 도망가 볼 테니까, 여우가죽 쓰고 들어가도, 그 뭐, 뭐, 그, 거을래 두려워하고. 그래서, 곳곳에 가서 법문하면서도, 이번에 가니까, 저, 어디, 진에 가서 법문하는데, 국회의원이 나와서 축사도 하고, 그 정각계 국회의원이라, 그런데, 스님네 사원연합회에서 전부 스님네들이 다 거기는 큰스님도 오셨더라고 그러나 내가 범, 법상에 오르기 아주 미안해 에? 그런데도 더 그래, 그렇게 래 하려고 그러는 보니 어, 얼마나 이 공부라는 것은 나이에 있는 게 아닙니다 다살 먹어도 깨달은 오세함도 있어 열살 먹어도 깨달은 구봉선사도 있고 에? 이건 나이에 있는 게 아니야 노소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용기 갖잖 말이야 에? 내가 그것 때문에 그큰 스님들 앞에 법문하지 할 수가 있는가? 경봉스님 회상에서도 내가 수자로 있을 때 세세간 법문했어 에? 지금 해인사 부방장으로 계신 해암스님이 법무청에 가지고, 그것도 31살 때라. 경봉스님 천하도인 아니요 이건 나이에 있는 게 아니라, 어? 그뭐 자랑해봐야 뭐 하겠어? 또 어제는 이번에 뭐 국방부에서 전화가 왔는데, 스님, 에이? 글씨를 좀 하나 부탁하는데, 저 삼사관학께서 지금 월산스님, 큰 스님 지금 월로의 의장이고, 큰 스님 아니요 뭐? 부불국사 조일스님으로 계신 스님이, 법문하러 와서 글씨 써달라니까, 아니, 내 글씨는 말고, 저, 고은사 스님한테 가서 글씨 써달라고 그고 저, 뭐야, 그, 뭐야, 그, 그 스님 처잖에 법문하라고 그러더래. 근데 고은사 스님이 누구냐고 일하더라는 거요. 예 그럼 큰 스님이 내가 뭐로 봐도 그거 가서 비유도 안 돼. 도의사가 가니까 또내 자랑을 막 이래 해놓으니까이 양반이 여기 찾아온 거라. 그래가지고 변소도 지어주고, 강원도 고쳐주고 그러어 나를 알아서 큰 스님 밖에, 여러분들하고. 다른 사람들 알기뭐뭐 뭐 생기도 못생긴 누가 날하려많은 그러나 요새는 뭐 그, 그, 그, 껍데기라도 뭐잘 써야 알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법도 취할 것이 없다면 한 법도 벌일 것이 없습니다. 정말로 신심을 갖는다면 천부가 공부여. 어? 내가 이 생각해봐. 그포항공대교가서도 유명한 스님들 다 법문했지만, 이 박사님이 뭔가 느낌바가 있을 거아니나날 깨우쳐주려고 했건 어떻든 간에? 귀한 분이 여기 오시겠냔 말이오. 아? 그리고 확신을 갖고 한다는 거. 나는 큰 수학이다. 막, 여러분 모두 다 그렇지만은. 그래서, 그기 가서 내가 법문하는 걸 내가 우선 하나 내 소개한단 말이오. 그 스님네들 또면 더 앉아있으니까 막 기운이 더 나는 거야. 나는 숫자가 많으면 더막소시잖아 기운이. 그래, 저, 그, 서, 서울서 그 뭐냐 수선에서 한2천명그 삼선 단체 중에 제일 큰 단체 아니야? 그래서 이제 법문을 뜨고 했는데 그게 녹음을 떠 있어. 여기 와서 팔 받고 용맹경이 할때 녹음. 그거는이 사람들이 이그님스님 일대기라 해가지고 그, 그것 갖고 어떻게 내 일대기가 되겠어? 스님 이거 좀 보십시오. 그런데 그때 그 하다 보니 천하선지 지금 다 들어 쳐버렸어요. 그래 너희 막 지금 스님 친다고 날일 거 아니야? 그까이까 면나 치면 어때? 날 치는 사람 많으면 더 좋겠고 막. 아, 운문 스님, 부처님도 들어 쳐버렸는데, 뭐, 말할게 뭐 있냔 말이야. 그게 친게 치는 건가? 그래, 저금 그 스님 울어먹, 옛날 양반 울어먹 듣기. 그울어먹은뭐 하는 게 그거 도대체? 응? 치는 게 치는 게 아니거든. 정말로 우리가 공부하자고 사실대로 한 건데, 그걸 한다는 거라. 그런데 그 테이프를 갖고 다가 여러분 드리려다, 누구한테 그냥 그오일려 아주 신심히 장한번 줘버렸어. 저 평상시에 여기 저, 대학교 다닐 때부터 참산하러 오더니, 이 서강대학 다니다가 대학원 나와가지고 지금 박사 과정 저 호주 가서 해. 그런데 거기 가서 그렇게 그냥 불교 포기하려고 이럴싸 날 보고 와서좀 해달라고 했었고 그거 가더니 요번 두두 두 번째 요오더니뭐뚱 여자를 하나 데려와서그뭐 누구 그랬더니 뭐 앞으로 뭐 같이 평생 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대상원에 있는 천녀를 기독교 믿는 사람을 뚝그 아주 제도하더라고 아주 그냥 데려가서. 그런데 가다가 지금 그, 저, 저, 저번에 말씀했지. 소매그 털고, 남 남전 스님. 그, 마주 스님이 달밤에 우리 일할 때뭘 했으면 좋겠나니까. 공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스님은 수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전 보원 스님은 옷깃을 털고 걸어갔는데 이 뜻이 뭐고? 이거 물었거든. 우리 다 들어도 뭐, 일 아실게. 내 다시 재탕 안 해도. 근데 그걸 얼음 풋이 알더라고. 하도 그냥 고마워서 고쳐서 대풀어. 네니 공부하겠다. 꾸준 열심히 해라. 그 외국에 가서도 하든지 네가 박사 타서 교수하더라도 공부하고 에이? 그 열심히 포기하라고 는 했는데 열심히 하면 뭐 열려. 어, 신심이 그렇게 장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많은 법문 해줍니다. 에? 우리는 정말로 외길로 가도 어이, 힘들다 하는데 세상살이 다 누리면서 공부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법문을 하는데 지내 가서 하니까 지네라는 말, 진짜 해짜려가지고 시를 하나 지었거든? 그거 뭐, 좋아서 내가 또한 번, 읊은 테니, 나마미 타고 볼때한 번, 같이 한번 불러봐요. 천군, 만마, 일장지녀, 일군, 급진 남의 수로다나 오. 진 파상 미로다나 오 오아이미 다불 천군 만마 일장진이요 천군 만마를 한 손바닥으로 진압하고 일구 흑진 남에서로다 한 입에 남의 술을 다 들어 마신다 해도, 거래 생사 본무산인데 가고 오고, 낳고 죽음이 다 본래 일 없는 일인데, 백구 척진 파상비로다, 백구는 자질이라며 파도에서 나누라. 어? <웃음> 아, 내가, 저, 에, 에, 뭐 하나, 뭐 어제 우리 의사들한테 법문 한네 시간에 목도 쉬어. 사실은 감기 걸려갖고 한 거라. 저, 대구서도 감기 걸려가지고도 해줬고. 근데 스님, 날 감기 걸렸다고 하니까, 뭐, 공한사람도 뭐, 감기 걸린가? 또, 감기약도 사왔는데, 그 묘해요. 괴롭지가 않아. 어? 아, 콧물 나오니까 감기 걸린 거, 목이 쉬으니까 감기 걸린 건데, 아픈 거 뭐, 안 먹으면 배가 고프지만은, 그거, 그거 말할 게 있냔 말이요. 에이 몸뚱아리 건강에도 괴로우면 흔일이거든. 에이 건강에도 괴롭지 않고, 뭐, 말라도 괴롭지 않고, 그래. 그, 그, 그게 좋은 거아니요 에, 그래서, 만약에 공부를 안했으면 병이 들면 둘을 울거 아니요? 아이고 죽으면 왜이고 응? 근데 이 공부를 해놓으니까 그 아까운 게 없어 법만 해도 그막 한참 하면 또 도망가 잠깐 쉬어줘 미안한가 봐 지도 병도 에이? 한참 법만 할때 보면 쏙 들어가버려 그래서 통을 했을 때도 그러더라니까 그래 뭐 용기 가지면쪽 뭐 도망가버려 그거 그리고 또 아프다가 니까 하나 좋은 점이 있어 아야아야 그러다가 뭐 그러니까 참 좋은 것도 있는 게, 뭐가 내가 아프노? 여기 좀 손짓이거든? 응? 멀리 아프다가노. 내 공부도 점검도 해보고. 근데, 어제 그 얘기 하는 가운데 내가 여러분한테 다시 그 들은 분도 계시겠지만, 뭐 하나 물어보려고 그래. 이거는 일반적으로 저 기독교, 저 또, 또 천주교에서까지도 이것을 써먹는 내용인데, 천주교 얘기 나서 또 내가 생각, 또 생각 연주나는데 어제 전화가 또 왔어. 무슨 전화가, 기다린 전화라. 아니 사실은, 은근히 기다린 전화가 이제 제가 왔는데, 저, 그, 천주교에서, 어, 그 예비신부 대학을 하는데, 내가 7기부터 했거든? 근데 12기까지 늘안 받고 했는데, 13기 때는 날안 초청하나. 은근히 기다린 게, 왜냐면, 우리 불교인 같으면 뭐 괜찮은데, 종교도 다르고, 이색적인 사람들 많은 속에서 그 법문하니까 내가 최고 인기라는 거요. 예 그, 목사 신부는 늘 교수 바뀌어도 내건안 바뀐다는 게라. 그래갖고, 요런 써놓으면 제일 많이 나온대. 그래가지고, 그, 관장이 그냥 목사 신부, 유림 대표 내하고 또 붙여놨는데, 참말로 이제, 그냥 그영안 오게 하는가, 이 싶었거든. 근데 전화가 왔어. 찾아뵙고 내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번에 또조물리 해주십시오. 그래. 그래서 내가 참, 무슨 생각이냐면 참, 내가 우물한 개골이다. 그사람들날웃었게 하는데, 에이 나는 그래도 참그 묘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웃었게 하 나는 속에는 뭐 있는 것처럼 생각했거든. 응? 그런 수가 많, 많을 겁니다. 세상살이가. 그래서 대답을 또 했습니다. 이래서 이제 강의를 해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모두가 다는 고맙다고 해요. 불교만 있으면 썩습니다. 일체가 불교 아니이 없습니다. 나를 반대한 사람도 있어야 돼. 이 세상 살아가는 묘법이라. 기독교도 있어야 되고 천주교도 있어야 되고 해교도 있어야 되고 장사한 사람도 있고 농사한 사람도 있고 에이 모두가 다 필요한 거예요.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울고불고 다니 좋아 아니요? 에이? 참좀 묘한 이치거든. 근데 부분만 보면 괴로운 거예요. 전체를 보면 묘용이다 우리가 크고 넓게 보자. 좁게 보지 말고. 그래서 적어도 다른 분은 몰라도 우리 불교만은 그렇게 보자거나, 불교는 그래서 바다에다 비유합니다. 바다는 넓어서 온갖 산천에 온갖 물을 다 받아들여도 그 짠맛은 변함이 없고, 다 불어나지도 않아. 그래서 줄지도 않고, 우리 정말 로큰 그릇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수용을 하는데 그게 바로 불법이요. 여러분의 마음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요.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요. 유은 부처님의 행위요. 정토는 우리 부처님의 실현이단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선은 우리 모두의 마음이요 교는 우리 모두의 말이요 율은 우리 모두의 행이요 정토는 우리 모두의 꿈이자 실행이다 하거라 다 중하지만 마음보다 더 중한 거 없지 않아요? 그 참선이 제일인 거예요 요새 어? 닮마스님 얘기를 거기서는 제가 해수있습니다만 그 의사한테 내가 해 주는 것 같은데 이, 정말로, 우리가 이,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기적을 원합니다만은,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기적을 원하고, 신통을 좋아해. 다른 사람 마음을 아는 거. 도인이라고 하면 마음을 더 크고 알 텐데, 그런데. 그거 아는 거못 써. 만사람이 여기 내가 여러 분 마음 다 안다고 하면, 여기 아는 사람, 몇 사람 없을 게요다 도망가 버지 아이고, 그 스님, 나를 다, 내 마음 다 아는데, 내가 과거에 그 잘못한 거다 안, 부끄러워. 내가 어딨노? 실제, 그런 사람이 있더라니까, 그래. 저번에 같이 왔다가, 밖에서 안 돌고 뱅뱅 돌아요. 그리왜 저서 그러냐니까. 내가 어제, 내 마음을 다 안다고 또겁어 놨어. 신도들이. 그래, 내가 왜 나쁜 짓이 있는데, 말뭐 알면 내가 왜이 있노? 그래, 늘 남아보면 비해야 된다니까, 그래. 그니까, 실제 내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런 거 아는 것 같아서 난 몰라. 그러고, 그실싫 아는 거안 좋고.